잡았어요 아이고 나왔다 꺼낼까요? 다 나오는 거 같은데? 나온다 어얘 소리 내는 거봐 잡았어요 아이고, 미안해 내가 아까 너무 심하게 잡았나 보다 잡았어요 네